부평구 구민에 의한, 구민을 위한 부평구 정책과 사업에 대해서 낱낱이 파헤쳐보는 시간 해결사들! 탁탁. 안녕하세요 오늘의 MC 신동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말이죠 우리 북평구청 구민 여러분들께 굉장히 도움이 될 만한 정책들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 거고요 앞으로 이 해결사들이라는 코너에서 여러분들께 이런 꿀팁들 많이 알려드릴 테니까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나눠볼 첫 번째 주제는요 여러분들 북평구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가 있으세요? 바로 평생학습도시 아니겠습니까? 사실 말이죠 요즘 뭐 새로 취미를 가지고 싶어요 은퇴 후에 어떤 걸좀 해보려고 해요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지금 이 시간에도 불철주야로 노력하고 계시는 해결사 분들이 계시는데 오늘 그 귀한 분들 보시고 함께 이 자리를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소개 먼저 부탁드릴게요 부평구 평생학습관 평생교육사 이지영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부평구 평생학습관 평생교육사 황미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이렇게 한 분도 아니고 두 분씩이나 오시게 돼서 어 벌써부터 든든해요. 그럼 바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 구민 누구나 참여하고 배울 수 있다고 하는 특별한 이곳 부평구 평생학습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주무관님, 이 부평구 평생학습관 어떤 곳인가요? 저희 부평구 평생학습관은 굴포천역에 위치한 부평어울림센터에 2015년에 개관하여 국민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네트워크 구축, 그리고 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 등 행복학습 사회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 굴포천역에 위치를 했다라고 하니까 갑자기 초등학교 때 교과가 떠오르는데요 우리 갈산초등학교 후배들 보고 있니? 계양산 맑은 정기 굴포천 들려네 아 근데 사실 여기 홈페이지를 오기 전에 제가 한번 봤어요 정말 여러가지 프로그램들이 있다라는 건 확인을 했는데 이 하반기에는 좀 어떤 프로그램들이 계획이 돼 있는지 이게 좀 궁금하거든요 네 하반기에도 재밌는 프로그램들 교육들 많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부평구 평생학습관 정규 프로그램 중장년 맞춤형 5060 부평 인생학교 구민들이 제안 주신 내용으로 만들어지는 구민 제안 프로그램 그리고 인천에는 여섯 개의 학습도시가 있는데요. 함께 공동으로 개최하는 포럼 등 다양하고 어, 재미있는 교육, 행사, 프로그램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 진짜 똑순이처럼 똑부러지게 이야기를 좀잘 해주셨는데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분들도 다들 이제 이 정도는 알고 계실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정말 궁금해하실 분들은 뭐냐면 아 그래서 정확하게 하반기에 진행될 정규 프로그램이 뭔데? 이게 궁금하실 것 같은데 궁금하시죠. 네. 비밀입니다. 모집 공고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아니, 그, 그걸 비밀이라고 하시면, 에이, 조금만 알려주시죠. 조금만. 그럼 제가 살짝 힌트를 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시고 어떤 프로그램인지 맞춰보세요. 어, 요즘에 환경에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몸에도 좋고 환경에도 좋은 제품을 찾아 쓰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혹시 재활용, 사이클링, 뭐, 세활용에 어, 대해서. 주사님, 들어... 예, 여기까지. 그만 그만 유익한 프로그램들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아무튼 관심 부탁드릴게요. 아니 뭐말 중간에 끊어놓고 뭐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하는 거면 시청자분들 기만하는 거 아닙니까? 아 오케이 그럼 이거 뭐 어디로 가서 신청을 하면 되죠? 바로 하면 되나요? 아니요 아니요 저희 부평구 평생학습관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8월 23일부터 9월 10일까지 온라인으로 접수가 가능하세요. 선착순 접수이니까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릴게요. 아 그리고 평생교육 정규 프로그램이랑 함께 절대 놓쳐서는 안된 프로그램들이 있다고 하던데요 네 바로 5060 부평 인생학교 수강생 모집 부분인데요 어떤 사업이죠? 5060 부평 인생학교는 베이비 부머 세대를 포함한 중장년층 분들이 아 제2의 인생을 어떻게 살지 어떻게 의미 있게 살지 하는 고민들이 있으실 텐데요 그 부분들을 해결해드리고자 만든 평생교육 사업입니다 사실 이제 인생 이막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시잖아요 그럼 이게 어떤 과정으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어, 부평 인생학교 프로그램은 일반 평생교육 프로그램하고는 좀 차별화가 돼요 일단 입문과정을 들으시면 좋아하는 공통의 관심사로 커뮤니티가 만들어지고요 그러면 커뮤니티 활동까지 지속적으로 할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조력해 드리고 있거든요 음, 사실 이게 어머님 아버님께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수 있는 건데 이거 절대 놓치면 안 되잖아요 그럼 이거 뭐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면 될까요? 인생학교 8기 모집은요 8월 17일부터 부평구 평생학습관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 가능합니다 부평구 평생교육 정규 프로그램과 인생학교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늦지 않게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부평구 정책이야기 해결사들, 자 오늘 그첫 시간 국민들의 평생교육을 위해 진행 중인 부평구 사업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이지영 주무관님에게 평생학습관이란? 평생학습관은 지혜문으로의 입장이다. 아, 지혜문으로의 입장. 너무 좋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황미소 주무관님에게 평생학습관이란? 평생학습관은 나를 발견하는 성장의 공간이다. 아, 확실히? 깔끔하게 딱 한마디로 맞아 떨어지게 표현을 해 주시는 게 너무 이야기 편한 것도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사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문관 님들 그 유튜브 인사 다들 아시죠? 좋습니다. 부평구청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눌러주세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